좀 편안하게 수다구구덕 가겠습니다. 사람들이랑 얘기로 나누면서 유황에 한번 돌아봤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네. 두거?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여기서 플레이도 괜찮죠? 어, 이코님이 다 진짜? 아 맨날 보는데. 가만히 맨날 보는데 좀 영광인데 옆구리 핥아도 돼요? <웃음> 지금 이어옷 끼고 있어가지고 제 옆구리에서 소금만 날 텐데 괜찮으세요? 소금맛은 잘 나온 거아요아이 친구 정말 자주 나온다 이 판은 미션도 안 하고 수다만 떠고 다녀봐야겠다 흰색 바나나는 흰색님? 에? 바나나가 정말 흰색인가요? 바나나는 까면 흰색이잖아요 제가 볼때노란색입니 바나나님 네? 저는 색깔이 갈색인 거 보니까 바나나가 썩었나 봅니다. 저도 바나나 출신이거든요. 썩은 바나나인가봐요. 네네, 저는 썩은 바나나 하겠습니다. 어나 세상에, 여기 들어가기만 해. 누구야, 들어가기만 해. 내가 한번 보여줘, 들어가는 거 보여줘. 왠지 요 안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나 여기 들어가서 자고 올게요. 숙면을 취하는 중입니다. 조용히 잠자는 척할게요. 여기서 자고 있는 척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아 개운하다. 이꼬이 자고 이꼬이 일어났더니 이꼬이 개운하다. 아저 잠깐 졸았거든요. 안에서. 어 불이 <웃음> 꺼지니까 저 졸려가지고 자겠습니다 여기서.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시끄러워 누가 나 잡겠잖아.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야? 다잘 왔다. 안녕 안녕 계요쿨쿨쿨쿨 쿨. 자고 있습니다. <웃음> 자고 있어요. 이곳에서 잠자는 척. 이거 어떻게 된거냐면요이콘님안이히계 빨간 데서 나오길래 제가 칼찍이라서 놀래서 썰었어요 부럽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부럽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껴줘 유이콘님 뭔데요? 저는 썩은 바나나입니다 어? 저기 노란 바나나 있다 네? 저기 노란 바나나 있는데? 여기 노란 바나나 있거든요? 어? 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리로 와보세요 유이콘님 좀 갈비되셨네요 바나나 있는 흰생님! 바나나는 흰생님! 저요 어, 저거 급하게 가는데 되게. 바나나는 갈색이거든요. 응, 아니 바나나는 있어. 까면 흰색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갈색 되잖아. 그러면 순서대로 서죠. <웃음>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 아 그런가? 그럼 맨 처음에 노란색인데 까면 흰색이 되고 나중에 갈색이 되는 건가? 가만히 껍데기 내 뜨면 갈색 되잖아요. 아 그렇네. 네. 그럼 오늘 바나나는 네. 갈색 아니야? 그럼 바나나는 흰색이죠. 까면은 속을 먹잖아요. 이쁜님 바나나 껍질 먹어요 어? 바나나 껍질 안 먹죠? <웃음> 그럼 속은 무슨 색이에요? 바나나의 속은? 속은... 속은 아이보리색. 아! 흰색이죠. 아이보리색. 흰색이라고? 흰색이죠. 바나나 우유 보면 은 색깔이 노란색이잖아. 그거는 일부러 광고주들이... <웃음> 아니 광고주들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바나나 주황색 아니야? 님들 무슨 얘기하세요? 어? 바나나 주황색일 수 있잖아. 바나나도 <웃음> 어, 바나나 초록색일 수도 있는데? 어? 잠깐만. 바나나가 초록색일 수도 있잖아. 어? 바나나 초록색 초록색일 수도 있죠. 어? 그러네. 초록색이 어, 맨 처음에서야. 순서대로서 봐. 순서대로. 어, 맞네. 다시 여기서 봐. <웃음> 님들아 궁금한 게 있는데. <웃음> 예. 바나나는 흰색이 맞나요? 바나나 흰색이죠. 근데 바나나 하면 노란색이 생각나지 않아? 그쵸 갈색이라니까. 바나나는 갈색이야. 떨어주세요. <웃음> 바나나야. 어? 잠깐만 바나나를 갈면은 약간 이런 색 나오거든요? 네. 이분 색깔? 그렇아 바나나를 갈면 저런 색깔 나오는데? 저희 바나나 친구들 만나러 가봅시다 어? 아무도 안 남았는데? 바나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여기서 기다려보자 오지 않을까? 저분 수사하게 지나간다 어? 아이고 왜? 솔로몬님 이거 한숨이... 한숨이 아주... 네? 저요? 네, 예, 아주 한숨을 쉬던데? 아휴 이러던데? 마치 오리가 걸렸는데 부담감 때문에 아휴, 이랬던 거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이크님! 유인님 저... 이크님, 일로 와봐요. 이크님, 이크님. 저영매사 오케이, 오케이, 형매사, 오케이. 그럼 이쪽, 이쪽. 들었어, 나! 아 괜찮아. 총알 한번 뺀다 생각하면 돼. 하하하하 이끄님 <웃음> <웃음> 저한테 왜 <몇> 그러세요? <웃음> <웃음> 왜? 나 지금 웬만한 사람 다 만난 거 같은데 이 중에 오리 한 명이 좀 있었을 텐데 유인님 안 죽었어요. 영매사지 영매사 네 오케이, 같이 다니실사 람 어? 뭐야? 최유희 잠 업무 하나만 깨고 미션 빨리 하나 깨고 최유희 어, 이라고 어? 변장술사? 변장술사가 있나 본데? 변장술사가 있다고 네. 변장술사 두가 있다는데 방금 전에? 최유희 두 명이래요 두 명이 아, 있다고? 근데 최유희님 아까 전에 저랑 같이 있었는데 쓰러졌어 올릴까요 아니 뭐 어, 실... 어, 실종찾기 아닙니다. 그 종은 실종찾기에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안 죽었네. 여기 서쪽 보물방인데 미묘님 봤어 이거 변장 진짜 어? 있어요. 친구자가 어? 미묘님인데 아 변장이 있구나. 근데 내가 볼때 변장술사가 재미를 좀 아는 사람이야. 두 번의 변신을 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 이거는 변장술사가 아니라 변태술사야. 내가 변태인가 짜식. 변장을 즐기는 사람이었어 변장을 즐기는 사람이었어 누군지 몰라도 세상에다 누군지 몰라도 님머 그, 여자들만 그 변장 안 해요 뭐 이거는 즐기고 있는 거야 변신 자체를 좋아 이 판은 변장술사가 누군지 보는 재미가 있겠구만 당신 변장술사지 <목소리> 어, 어, 어, 이거, 이거 가벼 쓴 사람이 썰었는데? 어, 프로 똥싸가같은이었어어 현이, 현이 썰었어 현이 썰었어 현이, 썰었어, 현이, 썰었어, 아, 현이, 현이 썰었어. 썰었다고? 저게 무슨 일이길래 사람들이 잔뜩 잠깐, 여기 신고 제가 장의사데고왔데요장의사 한한한 왔는데. 장의사 없죠? 니다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는 여러분 동골미였습니 여러분 박수 현님 이나거든 현님이 사람 는데어 현님 복장부터 수상해 저분 별수사 같아 복장을 봐 복장을 패션의, 저 패션에 저 패션에 걸 목소리라고? 나느기 봤어 솔로밍이저기거 정확히 봤으니까 저기부터기야지아니저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자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 네? 어내내 옆에 있어야 나대신 죽 죽을 거잖아. 거기는 내가 는거야 무섭게. 아니 야니나나 미션 미션 미션 미션 깨고. 서버 이, 이, 아니고. 이쪽 쪽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미션 미션 미션. 이거 이거 내가 스스로 재물이 쫓아다니는 꼴인데. 아니야 나 미션 많이 나와서 내가 깨야 끝나지 않을까? 나 근데 솔직히 <웃음> 형님이 올이 잡았으니까 거위인 거 맞다 말이야? 근데 정체가 궁금해 당신. <웃음> 자기마한번공개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손꼴배도 죽었고 선생님. 오리도 내가 잘하는데.. 해결식 타는 방법 가르쳐 드까요 뭐죠? 죽으면 지갑 굽게 수있어요 이야.. 이쁜 입 달아 드려요? <웃음> 내 호기심을 절제해 주는구만 나는 무엇보다도.. 변신술사가 누군지 궁금해. <웃음> 이 자식! 누구야, 대체! <웃음> 죽.. <웃음> 죽.. <죽은> 은거 아니야? <웃음> 당신이지! 미션 깨야지. 내가 미션 깨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미션 좀 아니, 깨겠습니다. 좀... 이 사람 안될 사람이야. 왜 그냥 살려줘. 미션 내가 빨리 깰게. 종이 너무 많이 쳐져서 못 깼어. 아 진짜 이 사람은 뭐야. <웃음> 근데 이 미션 승이 제일 빠를 것 같은 느낌. 미션 미션 깨주고 깨주고 다깼데 내가 범인이 아니었구만. 누군가 나 말고 못깬 사람이 있네. 뭐야 안 캔님이 썰었는데요 이장님이 트레비님 썰고 암캐님이 이장님 썰고 제가 트레비님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킬직이 많으면 마지막 킬직이 오리긴 한데 나는 솔직히 거위로서 달면 질것 같거든 오리 둘이라 잘못 따았다가 아니면은 그냥 미션 승할까요? 음. 그러면 일단 뭐가 됐든 일단 빨리 투표 걸자. 어, 건 뛰던 달던 하는 게 음. 맞을 것 같아. 일단 이코 미션 좋아. 닫겠습니다. 누구 누구야 남은 사람. 나변장수사 누군지 궁금하다고 <웃음> 빨리 열어줘 <웃음> 어 아닌데? 우리가 응. 하나만 나 본데? 어떻게 된 거지? 대체? 오리 하나 중립 하나 거의 둘이 정도인가? 일단 나는 미션 다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분이 현님이 오리 한 명을 잡긴 했어 투표 때 투표 때 오리 한명 잡아가지고 설마 아니 나 의심된 사람 이분인데? 영크림부터 없고 해보? 야 아까 현님이 솔로보님 잡았는데 아니 영크림... 진작에 내가 법당할 때 줬어야지 왜... 이제 줘요... 근데 만약에... 현님이 식인족인데 솔로보님을 팔아버린 거였으면? 음. 진짜 만약에... 꼬리 <웃음> 자르기였으면 어떡해? 아뭘뭔 해게요... 아나 진짜 미션 스오고 싶은데 대체 미션 하나 남은 사람 누구야... 누구야 대체...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있데어 이거 어떻게? 이거 거죠떻게 이거 어떻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이기게 해줄까요? 나는 진짜 모르겠어 솔직 이거 어떻게? 이거 어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찍이래 어떻게? 이거 어에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이어